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룰부입니다. 이번 2023년 공동주택 공식 가격이 발표가 되었는데 대폭 인하가 되었죠. 여기에 더불어서 각종 완화 정책이 혼합되다 보니까 23년에 내야 되는 보유세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이 다주택자분의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 그리고 3주택 이상이더라도 이 과표 12억 밑이라면 이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고 또 중가세율도 인하됐고 기존 일반세율도 인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택자는 70%, 다주택자도 거의 50% 이상 예, 전년 대비했을 때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아, 거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이 바로 공식가격입니다 이게 기준이니까. 근데 공식가격이 떨어져서 안 좋은 곳도 있더라. 바로 이 다세대주택, 빌라입니다 공식 가격 떨어졌으면 보유세가 다 인하되니까 좋은 거 아닌가? 자, 보유세 인하는 되죠. 그지만 그 전에 문제가 있어요. 레버리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빌라 비상사태가 왜 만들어지냐면 자, 보유세도 공식 가격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빌라 요즘에 레버리지 전세를 활용하려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요즘에 전세 빌라 전세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자리 잡았어요. 아예 관행처럼. 요즘에 빌라 전세 들어가는데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한다? 상상도 못 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바로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 공식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전세 금액, 보증금 상한이 정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받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공식 가격이 이번에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 전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전세 시세는 안 떨어졌는데 전세 시세가 안 떨어졌는데 빌라 전세 들어올 땐 보증보험 가입을 다 하니까 공시 가격이 인하된 만큼 또 전세보증금 인하시켜야만 보증보험 가입이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세입자들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 소유주는 이 다세대주택 소유주는 그 보증보험 기준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보증금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제 이후부터 계속 벌어지는 거고 공식가격이 평균적으로 지금 6% 정도 하락했는데 다들주택은요덜 떨어졌죠. 하지만 그후폭풍이클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이공식가격에 대한 기준만 만진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금 정부에서 계속 만들어놨어요. 왜? 보증보험 가입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낮추는 쪽으로 계속 이걸 건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정부에서. 그래서 공식가격 기준율을 내리고 또 전세가율을 내리면서 이 빌라의 공식가격 대비했을 때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이 보증금 전세 보증금 자체를 내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시세에 대비해서 강제로 끌어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 이 빌라를 가지게 되시는 소유주 분들은 이미 알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역전세 맞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 때문에 역전세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사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게는 몇 천, 크게는 억 단위까지 호풍풍처럼 이제 역전세를 맞게될 거예요. 또자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됐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예 보면은 뭐 송파, 노원 이런데 23% 빠지고 대부분 이제 10%에서 20% 정도로 빠졌어요. 근데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평균 6% 가 빠졌습니다 6% 그러면 여기에 대비했을 때는 정말 절반에서 뭐 3분의 1 수준으로 어 떨어진 거죠 네. 떨어진 거니까 크게 많이 공시가격이 빠지진 않았다 빌라는 원래부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이 재개발을 운용하면 좋은게 우리가 보유세 부분에서 이 빌라 같은 경우 재개발 들어가는 빌라 같은 경우 공시가격이 낮으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게 하나의 혜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보증보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보증보험 기준도 공시가랑 연동이 된다. 그래서 공시가가 떨어지면 결국 전세보증금, 이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똑같이 공시가격 6%만큼 이 보증보험 기준되는 보증금이 6%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빌라를 매수를 할때 빌라 소유주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는 1주택자가 대부분이지만 빌라는 본인이 거주하는 것보다 내놓는 전세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아파트보다 매매가 상승은 적고 이 임차 수요는 많다 보니까 가장 밑단이잖아요. 우리 젊은 2030 청년들도 이 빌라부터 시작하고 또 사회 그 초년생 뿐만 아니라 이 노년층 그리고 사회 약자 취약계층도 다이 빌라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가장 이 분위로 따지면 낮은 분위죠. 주거 분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가 상승보다 전세가 상승이 더 빨라요. 예. 빌라의 특징이. 그래서 대부분의 빌라가 전세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뭐 80%, 90% 높아요. 근데 이번에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기존의 전세금보다 신규 전세금이 더 낮아지게 되는 강제적인 이 보증보험 기준 때문에 역전세가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태를 만들어낸 것은 일단 빌라왕이죠. 빌라왕 때문에 보증보험 이 허그에서 돈을 많이 날려먹고 있어요 지금 예, 손실. 빌라왕이 그이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이 믿고 전세로 들어오는 그리고 보증보험 기준 가입을 하면서 고액으로 들어오는 전세들 노린 거거든요 고액으로 뭐 3억 4억 이렇게 보증금으로 내는 그러한 빌라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 빌라왕들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까다롭게 간 거예요. 이제 공시가격 대비했을 때이 전세 보증금 가입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좀 낮추자. 그래서 손실률을 좀 낮추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강화되어 왔어요. 강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23년 5월부터 전세가 원래 100%로 하던 거를 90%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지만. 주택가격 기준도 공시가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 기준 변화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이 강제 하향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보면은 공시가 예를 들어 3억짜리 우리 계산해 볼게요. 3억짜리가 기존에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4억 5천 보증금까지 가입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하향된 조치에 따르면 예, 3억 7천 8백 그러니까 7천 2백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갱신 하면은 이 하향된 기준으로 인해서 공시가 빼고 예요 지금 그냥 기준이에요 전세가율이랑 이 공시가 적용 기준 이 두개 지금 여기 썬거 하향 기준만 했을 때 7천 2백 인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시가격까지 떨어뜨리는 거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공시가 10% 빠졌다고 칠게요 10% 그러면은 3억 4천 그러면은 1억 천만 원 차이나는 거예요 1억 천만 원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역전세가 나게 되는 강제역전세 정부가 만들어낸 역전세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빌라 소유주들이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흔히 아는 이 재개발 관련된 투자자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진짜 소액으로 몇 천만원으로 하신 분들은 이게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도 전세를 안 찾아서 전세가 떨어지는 역전세 그리고 빌라왕 때문에 수요자가 줄면서 역전세 또 공시가 이번에 떨어지고 또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시키면서 역전세, 강제역전세, 3중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빌라 당장에 벌어질 일들은 이제는 기존에 맞췄던 전세 가격으로는 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6% 지금 공식과 평균 하락했잖아요. 이걸 감안하면은, 같은 가격으로 맞출 수 없는,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보증 가입을 할수 없는 빌라가 60%입니다. 60%는 역전세라는 소리예요, 쉽게. 그래서, 이게 시세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증보험 가입이 조건이니까. 요즘에는 다 반응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냥 무조건 하는 거. 그래서 시세 상관없이 돌려줘야 될 금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역전세가 이번에 컸었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근데 이후에는 이제 보험 역전세를 맞게 생긴 거예요. 보증보험 가입 빨 역전세. 그래서 몇 천만원. 작게는 1, 2천. 많이는 뭐까지 역전세가 생긴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빌라 시장은 보증보험 가입이 이미 필수예요. 지금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하는 거. 수요가 풍부해져도 문제될 게 아니에요. 원래는 수요가 풍부해지면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한이 정해졌어요. 보증보험 가입이라는 그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풍부한 과수요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과수요지역이 전세가가 파죽지세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증보험 가입에 상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그외이 과수요에 대한 인여익 인상분 예, 원래 전세가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맞고 그 부분은 월세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보증보험 가입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월세로 또 인상이 되겠죠 예, 무슨 반전세처럼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이 투자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투자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의 투자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서울에서 한때 유행했던 높은 전세가율을 바탕으로 했던 소액 매천 투자로 예, 전세가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들 점에서 예, 차익보고 파는 단기 투자 형태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 레버리지를 상한을 정해놨으니까 내 돈이 꼭 어느 정도는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 빌라 시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매천 투자, 초수액 투자 이제 하실 필요가 없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제이거듭떠보실 필요가 없어요. 예.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색으로 처음으로 처음에는 초소액으로 들어갔다 해도 나중에는 초소액으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 빌라 경매도 마찬가지요 예 싸게 들어가서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이공식가격 그리고 예, 보증보험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투자 대비했을 때큰 효과 예, 원래 전세가가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큰 효과를 이제는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법인 높은 전세가율과 빠른 전세가 상승을 활용한 빌라 초소액 투자. 예, 경매도 또 포함이 돼요. 이게 이제는 안 된다라는 소리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빌라 투자하실 거면 은 이렇게 초소액 들여서 초소액 먹고 나온다. 이러한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예, 이제는 이제 아예 안 되니까 못 하시는 거지 이제는. 대개발만 보세요. 예, 물건의 자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 그런 거예요. 예, 왜 전세가율 상승에 기대면서 예, 큰 차익을 바라면서 똑같은 거래 한 번을 하는데 매도 매수 매수 매도를 하는데 예, 똑같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리스키하게 투자를 하십니까? 예, 물건 자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 예, 성장주에 해야죠. 단기 급등 작전주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의 모멘텀 이 재개발 시장. 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초기 재개발 시장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이 1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량진. 이게 이미 있는 구역들 1구역, 8구역까지는 이미 최소 뭐 7억에서 1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원래는 뭐 10억까지 필요했었죠. 자, 자본이 근데 없으신 분들도 기회가 있어요. 자, 다른 지역들도 이 주변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다 반대 세력이 많아가지고 추진을 안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자, 장유유타운도 그래서 해제된 지역들, 예, 그리고 뭐각 지역들, 뉴타운의 존치구역들. 이런 데가 예, 다시 추진해서 진행된 데도 많아요. 흑석도 뭐 11구역이나 이런 데 보면 은 존치관리구역인데도 예, 이제 서밋으로 해서 어, 진행이 됐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들이 지금 타이밍에 소액으로 할수 있는 대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 버린 뭐 마포의 존치구역 이라던가 뭐 마천의 존치구역 이라던가 이런 데 빼고 다른 지역들 있잖아요 초기 정비사업 해제 지역들 이런 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전세가 상승 기대하면서 초소액 투자 몇 천만원 이것보다 이런 쪽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 모멘텀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지역들이 지금 뉴타운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받아서 이제 완공이 되겠지 그럼 얘네가 20억 30억 아파트 될 거라고요 그래서 흑석보다 더 나은 자리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내가 못하더라도 추진되면서 같이 추진해서 나중에 후발주자로 완성되는 아파트들이 어디서 나올 거냐 여를 노리면 되는 거예요 좀 늦게 간다 뿐입니다 시간을 내가 좀더 드린다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존치구역들은 상권이니까 어렵더라도 해도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3차에 작년 10월에 달 발표가 됐잖아요 모아타운으로 자 여기도 반대했다가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들도 보면 물건은 없고 지금 고시촌이었던 데 고시테리였던 데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진입하는 시기거든요 결국에 나중에 여기도 여러분들 재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건 노후도가 너무 완벽하고 물건이 다 커요 작은 주택들이 아니라 큰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게 노후도가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돈이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물건 자체가 더 커요 그래서 물건 가격이 다뭐 싸봐야 8억에서 뭐10몇 억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소액 투자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찾은 물건은 매매가 볼륨도 4억 중반밖에 안 하고 요즘에 좀 깔끔한 신축, 준신축 대여섯 평, 대지지분 가지고 있는 거, 투룸,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 3억대 후반, 4억대 초반 해요. 저기 외곽 지역 가도, 금천구, 뭐중랑구이런데 가도요. 근데 핵심 자리, 예, 향후 5년, 10년 뒤에 신축으로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이 노량진 뉴타운 예, 여의도의 배우수요, 용산의 배우수요, 강남의 배우수요, 예, 먹금을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초소액으로 진입해 놓고 시간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데다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게 소액투자죠 뭐 어디 여기 앞에 있다고 해서 뭐 5천만원, 3천만원 투자다 좋아할 게 아니라 물건 자체에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성장주여야 됩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자리에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이러한 여러 오늘은 노량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외에도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한강을 공략할 수 있는 뉴타운을 공략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 예, 1억, 2억 소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강변을 점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작은 비용으로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참여하실 분들은 하단에 이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전략들을 꾸준하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차익들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모아톤 선정되신 분도 있고 뭐 신속통합 선정되신 분도 있고 뭐 재건축 아직 안전진단 정도밖에 시작 안 했는데도 크게 차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계속적으로 지금 타이밍에 가장 좋은 투자처는 과연 어딜까라는 주제로 항상 제가 하고 있으니까 꼭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이공식가격 하락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는 역전세를 맞는 빌라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